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는 니 m 미아에서 교회사를 가니키는 배동만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로젠 대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2024년 9월에 한국 송도에서 제4차 로젠 대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아는 분들은 이제 로잔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한국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이 로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로잔이라는 대회가 뭐 하는 곳인가 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로잔 대회는 보통 큰일 로잔 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은 그게 공식 명칭은 아니고요. 1974년도에 복음주의 일군의 모금자들이 일군치고 꽤 많죠. 2,000명이 넘는 그 복음주의자들이 스위스 로잔에 모였는데, 그때 그 대회의 공식 명칭이 제1차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였습니다. 제1차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 이 대회는 이제 그 74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세계 150개국, 그다음에 135개 교단에서 2473명의 대표들이 스위스 로잔에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1000명 이상의 비서구권 대표들이 모였고요. 여성들 그 다음에 평신도들도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이 로잔에서 복음주의자들이 1914년도에 모였을까요? 그건 몇 가지의 전 역사적인 이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1948년도에 어, 그 네덜란드 음, 앙스테르다에서 그 소위 차라리 WCC 세계 교회 협의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어, 세계 교회 협의회는 사실 1910년 그 에든버러 선교 대회 이후에 몇 가지 중요한 국제 기구들이 이제 그 세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연합 운동을 한 결과로 이제 음, 탄생이 된 건데요. 특별히 제 2차, 1차, 2차 세계 대전을 경험하고 나서. 어, 더 이상 새 어, 인류에 이런 비극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마치 이제 기독교계의, 어, 유엔처럼 전 세계 교회들이 연합해서 세계 평화와 화해를 이룰 목적으로 이제 그 연합단체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1945년, 4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45년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 식민지에서 독립한 수많은 작은 나라들, 열악한 나라들이 이제 그 독립된 회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세계 교회는 이제 서구 교회들이 지배를 했는데 어, 이차 대전 이후에 수백 개 나라들이 새로 탄생했고 이 나라들도 이제 WCC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입했던 나라들이 처했던 정치 경제적 상황이 거의 하나같이 군부 독재였고 빈곤, 그다음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WCC에 이제 전달이 되면서 WCC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 사명이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선교나 전도라는 개념 자체가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영혼을 사후의 천당으로 이끄는 뭐 이런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요. 이제는 그각 교회와 그 교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 자체를 너무나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어,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이렇게 각 나라에 있는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직면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세상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단지, 특히 보금이 개인이나 개인의 영혼, 그 다음에 사후 세상의 문제를 다루는데 국한되지 않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그 다음에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그리고 어, 또이 사회가 부닥치고 있는 수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함께 어울러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는 그러한 총체적인 샬롬을 구원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선교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WCC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보수적이었던 그 복음주의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과 도전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70년대부터 젊은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말했던 뭐그칼 헨리라든가, 루라저 사이더라든가 그다음에 존하워드 요더라든가 그다음에 짐 월리스 같은 이런 일군의 청년 보금주의자들이 비록 신앙은 보금주의적인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뭐 베트남 전쟁 시기였고 그다음에 흑인 인권 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전쟁이라든가 빈곤이라든가 인권의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이제 진취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 그. 누구냐요? 빌리 그람입니다. 빌리 그람은 1960년, 70년, 80년대까지 세계 복음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1960년대에 복음주의라는 말을 정의하는 가장 간단한 그 표현은 빌리 그람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을 곧 복음주의자라고 불렀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게 세계 복음주의를 리드하고 있던 빌리 그람 이런 W.C. 움직임이라든가 또 복음지권의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들을 귀담아 들으. 듣게 됐고 한편으로는 위기 의식이 또 한편으로는 책임 의식이 발동이 돼서 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을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 모은 겁니다. 그때 그때 이제 그 빌리그람은 특별히 주목했던 게그 어, 당시 그 전까지 모든 복음주의 운동이 어, 유럽에 있는 백인 목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소위 말한 젊은 교회의 지도자들도 데리고 오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젊은 교회는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반면에 적어도 18세기, 19세기부터 세계선교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개척된 피선교지의 교회들, 최근에 독립한 나라의 교회들, 어, 뭐 길게는 200년, 짧게는 100년, 뭐 50년, 30년의 역사를 가진 이런 교회들을 영거처치라고 불렀습니다. 그 젊은 교회들. 그 젊은 교회의 대표자들을 이제 초청하기로 한 거죠. 어, 그래서 이 빌리그람의 주도와 또 이런 목소리에 의해서 이제 서양 백인뿐만 아니라 제 비서양에 있는 보금주의자들,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그리고 성직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까지 로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2,400명 정도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그 당시에 그 보금주의 세계가 직면하고 있던 수많은 그 이슈들에 대한 나름의 답들을 찾아가려고 이제 난상 토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합의문들을 만들어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때 중요, 중요 주목해야 될 것이 그 연거첩지들 중에 특별히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온 대표자들의 목소리가 특별히 이로잔에서 매우 강했다는 라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들 중에 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온 르네 파디아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엘 에스코바 그리고 올란드 코스타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온존 가투 이런 분들이 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영혼과 사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연동 연결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그 당시 세계의 선교를 주도하고 있었던 미국식 기독교 미국식 선교가 지나치게 친시장주의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성장 지상주의에 함몰돼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이런 목소리들이 서구의 절 백인, 그 다음에 나이 드신 그 보금주의 지도자들한테는 큰 충격과 도전이 또 혹은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그, 그 당시 로제 안에 상당한 내적 갈등이 발생했는데 그때 영국의 대표로 왔던 존 스토어트 신부가 양측의 입장을 탁월하게 조율해서 합의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로전 언약이라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로전 카본넌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특별히 그 로전 언약 중에 제5항이 매우 중요하고 이후에 보금지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은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나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해왔고 때로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미우친다.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참여가 곧 복음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복음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확언한다. 이, 이 메시지가 그 이후, 이후에 복음주의권에 큰 충격과 도전 그다음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 로잔 언약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1974년도에 이 대회에 한국 대표들이 여러 명 가셨었는데 당시 한국 사회가 유신 체제였고 긴급조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 참여라고 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별로 반향이 없었는데 70년대, 80년대 후반에 이 로장 언약이 다시 한국 교회에 소개가 됐고 그것이 그 당시 젊은 복음주의 지성인들 그 다음에 청년들이 큰 영향을 끼쳐서 매우 제한적이고 또 어, 그러긴 했습니다만 어, 한국의 보수 보금주의자들이 사, 그 당시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언하고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소위 많은 진보적 보금주의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됐던 거죠. 예, 그것은 그 이후의 전세계 보금주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2024년도 한국에서 열리는 그이 로잔 4차 대회는 어, 한국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그 기회이기도 하고, 또 축복의 기, 아, 축복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세 가지를 그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고 또 기대합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이 로잔의 정신을 한국교회가 잘 깨닫고 전달받고 또 이번에 숙고하면서 그 정신을 잘 계승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로잔이그 5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갖 이유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또 차별해왔던 역사가 세계 속에 있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인종이든 계급이든 또 정치적인 문제이든, 심지어 성, 혹은 정체성의 문제이기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리를 갈라놓아서는 안 되고,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어, 넘어서서 그런 것들이 야기됐던 그런 불평등과 차별과 배제의 이 아픈 역사를 넘어서는데 로잔의 정신이 있다면 한국 교회가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21세기 한국 땅에서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그 도전과 자극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비드 어, 상황 이후에 세계 교회가 길을 잃었죠. 한국 교회도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이번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그렇게 많은 탁월한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니까 단순한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코비드 이후에 존재할지 위기를 느끼고 있는 세계 교회, 특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전과 매뉴얼을 제시해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논의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도 매우 좋지만 정말 이 시대의 문제를 가장 치열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해답을 제시해 줄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교회가 본질에서 벗겨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로잔을 근거로 해서, 기회로 해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던 길을 찾고, 어, 그 다음에 해야 될 사명을 바로 어, 확인하고 또 발견하고 또 실천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가 우리들의 오류를 반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사명을 다시 자각하고 도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잔 이전과 로잔 이후의 한국 교회가 분명히 좀 달라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대회를 위해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이 자금과 인력을 또 시설을 동원할 텐데 그 교회들이 대회를 주치하는 것만큼 그 교회들 안에 새로운 부흥과 개혁의 바람이 부른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